여러분 네, 안녕하십니까. 선데이 중식이 돌아왔습니다. 아, 네 박사분 주세요. 네 박수를 외 치는지 모르겠지만. 네 반갑습니다. 모자가 왔어요.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. 저번 주에 이어서 네. 이번 주도 사연이 준비되어 네. 있죠. 네. 네.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얼마 전 찐팬이 된 김형주 유튜브 의 아이돌은 다빈치. 글라이더스 입니다. 아. 멀리 지방 출장 갔다가 홀로 양평 사무실로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. 저희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큰 동네는 옥천입니다. 사무실에서 치킨에 맥주를 먹어야겠다 싶어서 비가 오는데 시야가 좋지 않아서 핸드폰 AI를 통해서 직무를 합니다. 구글 옥천 BHC 전화. 아. BHC입니다. 글라이드 한 마리 해주세요. 네 6시 30분 찾으 오세요. 예곧 갑니다 현재 시간이 6시 15분 후딱 편의점 맥주에 피처한개 구입하고 치킨집 앞에서 20분 도착합니다 치킨집이 단골이라서 앞에 주차하고 주인 분과 눈이 마주칩니다 살짝 눈 인사 이렇게 하고 여섯 네. 시 6시 25분에 B 사이로 막 가서 결제를 해달라고 갔습니다 주인 분 포장이 바쁘신, 바쁘셔서 음. 저 중에 내게 네 있겠지 치킨 먹는다 이건 좀 무서운데 네. 대연, 네. 대연이 좀 무섭게 네. 하는 <웃음> <거니까>. 오늘 약간 그런 <웃음> 분위기 비가언니 먼저 결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카드를 드립니다 주인분이 번호 뒷자리를 물셔서 7780이라고 <웃음> 이야기했습니다 응 번호가 없다네요 목소리가 주인분이 맞았는데 번호 번호가 없다고 하십니다 고객님 핸드폰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후대닥 차로 가서 핸드폰 가져와서 전화 좀 전화를 해봤대요 자, 잠깐만 네? 핸글라이더 그분이에요 네. 지금? 네 핸글라이더 그분이에요? 실현 <웃음> 당했어? 아니에요 아니에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금 치킨한테 실현 네. 당하실 뻔한 얘기고 네. 여보세요 거기 BHC죠? 어디죠? 물어보니까 옥천점인데요? 가게 주인이 옥천점 b h 씨죠. 또 있나요? 네. 없는데요?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 분이 여기 옥천점인데 위치가 틀린가요? 전화하 사장님이 여긴 충북옥천입니다 오마이 <웃음> 아아 충북옥천 충무, 세상에 네. 어쩌지 <웃음> 어쩌지전화는 <웃음> 사장님께 말씀드렸대요 아, 죄송합니다 핸드폰 AI로 연결했는데 병옥천 아니라 충북옥천으로 연결됐나 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목소리 왜 그래 <웃음> 비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약간 살인 이거 화나는 일이에요 <웃음> 아... <웃음> 치킨 값 입금해드리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t e 님 l i n 잘 마무리 되 었습니다. 충북 옥천 b h c 감사합니다. <웃음> 그래서 지금 옥천점에 그냥 주문을 때립니다. 30분 기다리 n 고 하시네요. 고민이 되었지만 이 고생을 했으면 꼭 먹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결제를 미리 하고 차로 들어가 중식 g 편 o k t o n Chungbokton, c h u n g 무분도 안 돼서 사장님이 우산 쓰고 차, 나와서 창을 두드리네요 네 사장님 왜요 익리안 됐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치킨 안 가져가서 전화해 봤는데 옥천 사람이더라고요 네? 뭐던데 그 온데 그 사람이 충북 옥천이래 먼저 가져가 이렇게 해서 <웃음> <웃음> <웃음> 결국 6.32분에 치킨 수령 AI가 일을 잘 했나 봐요 저쪽도 반대로 알려주고 잘 먹었습니다 끝 끝은 아, 맞아요. 끝! 음, 예, 아, 재밌었어요. 예. 한번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. 네, 우즈비 프로듀서님께서 갑자기 카톡으로 피자를 주문했대요. 저는 피자를 싫어하는데 아, 아, 네. 아 그때 그 아, 사건. 거.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피자를 주문한 거예요. 그래서 중시가 잘 먹어. 돈은 안 냈다. 네 결자고 먹어라. <웃음> 저는 피자를 싫어하는데 냄새날까봐 담배를 끊어요 전차담배 솔직히 못 끊어요 술 마실 때 혹시 취할 건내 집할까 좀만 마셔요 삼겹살 먹을 때 나는 안 구워요 뽀뽀하여 나는 혹시 모르니 마늘죽 먹어요 가끔 잡어 닭볼래 먹어요 여긴 물살이 너무 세 여긴 파도가 너무 세 해변에 입술려 머리가 씹는다 해도 뱉는 게 없으니 그 두려움 따윈 사라져버렸지 나를 제 일은 햇빛과 다른 뜨거운 눈빛들은 분간이안돼난 장님이니까 그래서 지금도